동 <웃음> 그, 정글 몬스터 사장님이, 애지랑 중지랑 이쁘게 미용해주라고, 이거 선물해주셨다? 뭐냐면, 그, 애들, 어털 깎고, 이렇게 미용, 손질하는 그, 미용기구야. 음. 어, 영어로 얘기하면 멀티 트리머 이게 메인 몸체인데 아직 그 충전은 다안 했는데 그리고 작동하는데 충분해 그래서 제일 큰털큰 큰 개도 이렇게 사용하는 기계고 이제 눈이나 엉덩이 같은데 발 그런데 이제 조그만 지역 조그만 지역 이렇게 살살살 미용해 주는 거요거는 애들 발톱 이쁘게 날카롭지 않게 갈아주는 거야 이게 돌이다 저는좀 이렇게 긴 털을 자를 때 쓰면 캡을 씌우면 좋겠고 이런 짧은 털은 굳이 캡을 안 씌워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관리받은 손 여기는 관리 안받은 손 와, 확실히 다르지 자아빠를 이렇게 깔끔해졌어요 야 이거 아빠가 처음 하는건데도 너무 쉬운데? 뒷발해볼게 마무리 발도 깨끗, 손도 깨끗, 발도 깨끗. 중지 이렇게 하고 있어봐. 이렇게. 자, 두 손, 두 발. 예. 아빠 중지 그 여자친구 미용실 기다려준 남자친구 같지 않아? 네 중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응. 애지 양이 곧끝 난리 정입니다. 깔끔했지? 응. 자. 젤리 같아. 이제. 어, 비퍼. 애지 발에 비퍼야. 아. 응. 어. 얘는 특히 털이 많네. 애지 손도 그랬어. 우리, 우리 애지 존에 언니가 해주니까.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진짜 졸아 이 너무 웃긴다 요눈 그다음에 어, 요런 데발 응? 짧은 털이건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좋아 다음번엔 눈하고 손하자 네 안녕, 안녕 오케이 안녕 안녕 애지야 그렇게 안녕. 자꾸 사춘기 쪽으로 나올래? 안녕 안녕. 우리 중치도 안녕 얘네도 안녕 하이바이 끝! 아랑 중지랑 오늘 안녕. 손톱 손 발바닥 다 잘랐지 아 너무 귀여워 다음에 아빠 연습해가지고 은리랑 응. 다른데서도 잘라줄게 네 오케이? 아빠 근데 이제 서충격인거 같은데 응. 안녕 안녕 인사해 중지야